섹후 휴게서를 우리가 다아보네 혹시 하나 사진 찍힌다 레드골 네가 먹어도 정던데사지 <목소리> 말고 마트에 사다너 어, 아. 되게 잼민이 같다 재민이 아니야? <목소리> 휴게서로 거비써거싸거어너먹어봐는데섹시가 뭐 있어, 뭐 <목소리> 음, 그 없네 고기 <목소리> 들어가 있는 걸 사자 <목소리> 요리에 진심인 나라요 한번 베풀어주세요 <목소리> 어, 1 2시 출근. 뭐. <웃음> 맛있어? 고 불친절했지만 맛있네. 그만 보세요. 뭘 보고 가요? <웃음> 어. 우리 뒷문으로 타면 되는데 구경거리라나 제공해준다. 거실, 부엌, 화장실, 거실 와 넓다 요건 우리 테라스야? 아 테라스 교회가 보여요 TV도 있고 부엌 사다리가 있냐? 우와 물 있고 냉장고 뭐가 많은데 냉장고에? 누가 버리고 간 듯? 숟가락 조런만 많고 냄비 있고 냄비 많고 전기포트 있고 뭐가 많다요 여기는 식기세척기가 없네 근데 여기 냉장고에 뭐가 많아 그리고 욕실 대면대, 변기 비대 샤워스 음. 아우 더워버려 진이 빠져버려 언니가 음. 이렇어 생각까지 아볼거 같지 않아? 이거 처럼어 맞아 낀김 받았나 봐우리가이렇 약이 웃으면서 소진한 <웃음> 가 그렇게 맛있나? <막> 문어 <웃음> 아! 보고 보다나 싸다. 생각했다 생각했다고 생각했다. <웃음> 려있어 버려. 현지 사람 다 됐네 제로 <목소리도> 슈퍼 <목소리도> 더 샀까? 좋아 어, 4개짜리 샀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를 들고 계단을 못채 오른다 생각해도 두 번을 둘수 있어 라면 먹을 때도 좀 먹고 진짜 먹을 때도 먹고 한거 샀까? 섯개든거닭까 어. 이게 1층 얘기야 아 진짜 <웃음> 계란에 미쳐있어. 미쳐. 반숙만 아니야? 날계란이서 그림이. 여기 무슨 반찬 같은 걸 파네? 젓갈 같은 거를. <놀람> 파스타구. <나눠>. 파스타 <놀람> 그러니 혼인신고 안하는거야? 혼인신고 어, 안하는거야? 3년? 어휴 자꾸 저기 다이 방송 댓글 반응이 궁금하네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댓글창을 받았나 봐. 분노소수 때문에 약을 먹었다고? 아가안 듣게 된 말을 너무 설레어 듣던 그러니까 제가 보까 이제 뭐 가스 냄새가 난다 했지? 이거에 주면 킹받을 거야? 이 포트에서 멸치칼국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야, 안무갈비 내부를 보여줘. 비븐한 얼마나 왔을려나레이팅안 했으려나. 안 했겠지. 야, 이거 잘못됐다, 한참. 기름이 떠버려. 물 끓이면 안 되겠다. 그래, 어쩐지 너무 냄새가 나더라. 아까운 물을 버렸군. 치고 졸라 더러워. 전기포트. 이집포트 끔찍해 괜히 맞다 니다 우리 그거 잃어버렸잖아 부템이 이건 아무것도 쓰면 안 되겠다 들어버려 알레르기인 거야? 이왜 이렇게 무언냐 이거 누구 꺼내고 멸치 국물입니다 오르 예. 좋아 멸치 국물 미치잖아 진짜 알레르기 소리가 흡기인가 어. 싶었거든. 이런거 라 걸고 이런 거보이까 멸치 갈비수 아, 파버려 집으로 막폴리항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배고동 소리도 들리고 밤에 막 불꽃놀이도 하고 하더라고요. 바다가 있어가지고 갈매기 같은 게 엄청 날아다녀요. 옥탑이여가지고 작은 테라스 같은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빨래줄도 있어가지고 빨래도 열수 있고. 니는 발이가 최애야, 응. 나도. 우리가 발이 약간 미련이 남은 상태로 넘어와가지고. 근데 이런 응. 곳이라가지고. 응. 더좀 응. 그런가 봐. 거리는 예쁘긴 하거든. 예쁜데 찌른데가 응. 너무 싫어. <웃음> 아마이피 당일은 얼마던데. 여기서 배 타고 아마이피를 가긴 가더라고. 요트 투어처럼. 진짜. 응. <웃음> 해안 고트 투어 이런 거는 다0만원데 그렇군. 응. 유튜브 지금 한 일곱시 부터인가 업로드 중인데. 음. 안 돼. 이렇게 해서 나가야겠다. 나 이속사 좀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 내일 되면 나간다. 여기는 짧은 게 다행이다. 음, 항상 음. 아쉬웠는데. 아 어옷뭐 어, 어. 입을 거야? 어제 입은 거? 옷뭐 입을 거야. 지금 보여줄까 하는데 세영 안입으면 씻은 듯이 나와버려요. 소유킹을 쳐야 될것 같은. 바지는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저는 옷이 없네. 옷 꺼지거든요. <웃음> 옷을 안 들고 왔어. 옷이 없어도 제가 지금 아프고 병이 좋잖아. 났습니다. 옷이 없어나왜 이렇게 앙상해 보이지? <웃음> 네. <웃음> 시체스에서 살다 태워가지고 흑진주돼서 가는 거 아니야? 수리이가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니 준비 얼마나 했어? 좀 누워서 쉬어야겠다. 원 프라상 큰거 이거. 상원 프라상 오케이, 원 프라상이 되게 캄프로 보인다. 커피 언제 나와요? 이거 좀 먼저 먹을까? 나는 배가 좀알것 같아. 먹어도 되나? My a d y you are beautiful. Thank you. You a v e so handsome guy. 2, 3, 3, 8. 10달러. 뭘 뜯겨야 돼? 뭘 뜯겨야 돼? 오늘 잘삥 뜯어봤어. <웃음> 저희는 팁으로 2유로를 <웃음> <웃음> 뜯겼습니다. 잘생겼을 <웃음> <생겨서> 수 <줬다>. 없다. <웃음> 이렇게도 8유로인데 2유로를 <웃음> 줘버렸다. 귀염둥이라서. 지갑이 열렸어요. 삥으로 주면 너무 동전 닿는 느낌일까봐. 2유로가 있길래 2유로를 줬거든? 1유로로 견슬로 죽은 거야 그러면 1유로가 국물인 거 아니야? 까부치노 까부치노 음 근데 나 커피 맛있는 걸잘 모르겠어 담배를 한대좀 피워야지 간지가 날것 같은 데이야 아, 한번먹으 어제 한고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잘> 빠지지 <웃음> 살이 피는 게 이상하다 전혀 으로 파스타 먹고 저녁 은 피자 먹는데 외국을 아니, 안 하니까 음식도 막 그냥 라면 막 먹을 게 없으면 맛있게. 먹으러 나가야겠다 하면서 쳐다보고 할 건데 라면이 있으니까 이걸 그래. 빨리 먹어야 된다면서 입을 그래. 워야 그래. 된다면서 뭐 없애야 된다는 <웃음>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맞아. 근데 또 내가 그 생각이 이런 데 와서 한 식당 가도 좀 재밌을 것같아 언제 우리가 이런 데서 김치찌개를 먹으면 좋 우리 돈을 안 써서 그게 2만원이다 <웃음> <웃음> 전에 3만 <삼만> 썼잖아 한국에서도 <웃음> <웃음> <웃음> 브런치 먹을 때함에 3만원 썼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웃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라면 만 끓여 먹고 아파 벌려 프라다 매장 가고 또 프라다 매장 가고 <웃음> 내가 프라다 매장 가고 이상한 말을 했을까 봐 뭐. 재미도 없고 <웃음> 응. 말을 너무 많이 할까 봐아 그거 해봤을 때 어땠어? 말을 너무 많이 <웃음> 하자 출발할 때 너무 정신도 없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야 고 말도 안 하고 하긴 했거든 적적한 거야 네가 얘기를 해줘서 대화도 돼. 여기 그 오는말 많이 할텐멘 커뮤니티 라도 좀봐요나 <웃음> <나보다> 그거 <맞습니>? 봤음온 <웃음>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스전하러올때로꼭 <웃음> 네, 이거를 켜놓고 세일 하우 하우, 세일 하우 서우 세일 하우 하우, 세일 하우 하우, 세일 하우 하우, 세일 하고 하우, 세일 잘우 하우, 세일 하우 하 화장 일 하우 코우 세일 하우 하우, 세일 는우코우 세일 하우 하우, 세일 하우 하우, 세일 하우, 세일 하우, 하우, 원 에스프레소 그래. Oh, yeah. 초코 크로사, 마미, 꼬꼬 마마, 뭐지? 마마 꼬꼬. 이게 얼마나 작은지. 귀엽다 야. 너무 많나 응. 거의 커피 반, 초는데 여기는 대학교랍니다 여기가 안녕하세요. 대학가라서 지하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폴리 지하들 엄마 사면 씻은 듯이 응. 나와버려 그 장소 날개로 와라 무준가 <웃음> 여기 앞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어봤는데 거의 XX 20 사이즈인가봐요 안 들어가버려 맥도 <목소리> 멀어버려 화장실 찾기 너무 힘들어 w o you s e t It's okay, I'll bring it. You. Yeah. you pay after. Ah, okay. t a y okay? o o k a y o t h a n k y o u 이런 o 를또 우연히 d 아 o 네 같이. o o g o o 이때까지 음. 가본 카페 중에 야겠다 거품이 이만큼 <웃음> 공항에서 변기 커버가 없고 그냥 바로 도자기였어요 어게하는 거지 이런 나라는 그렇게 쓰나 그래서 나 휴지 깔고 앉았었거든 <웃음> 음. 그 제로콜라가 이렇게 맛있었나 화장실 가려고 콜라를 음. 두 병이나 시켰는데 화장실에 변기 커버가 없답니다 술만 마려워 보려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풍동 <웃음> 빠질 <웃음> 뭐야 음. 지저분한 휴지를 계속 코에 넣어가지고, 코가 자극이 됐나? 지르텍 같은 걸를좀 주고 있어요. 내가 그건 또 못생겼는데. 난 내가 이렇게 때문에. 예민한 인간인 줄 몰랐다. 콧구멍이 헐어버려. 한물이 줄줄 흐르는 게 코로나의 증상인가? <웃음> 어떻게 나가 아, 어, 어, 조금, 조금 <웃음> <정문. 웃음> 아... <웃음> 우리 이제 물도 마셨고, 쉬도 했고 근데 점심 먹으러 가면 되겠다 물도또도고 네. 예쁜데 아지에도예다 반지를 안주고 오거든요 작은 사이즈가 있긴 해. 상인상인 다 와간다 이 분이다 우리를 죽여버려 <웃음> 진짜 할수 뻔했노 <웃음> 우리 여행자 보고 사놓올 뻔했노 Coca-Cola, Sprite, Fanta. f a n t 먹아 아, Fanta 다 Thank you very much. 저 할아버지도 무기 진짜 많은네 여기가 o n y P U, a o n i 아니야? Antonio. a n 이름. 오케 네네 네 하나? 응. 흘러도 안좋 좋아. 맛있어? 전주에 있는 한식당 가가 김치 왜 이렇게 <웃음> 맛있어?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 전복어보 <웃음> 백만 배는 맛있네. 맛 팁을 줘야돼 응. 너무 맛있는 식사에게는 응. 진짜 팁을 줄까 싶으면절할거 응. 없는 건데. 일친절게 하는. 나들이 빗다운 거 같은 게 마리가 많은데 눈 쪽에 안 있어 돈안 받고 차별하겠다 이런 거봐 <목소리> 많이 쳐봐요 이 정도면 한끼더 먹을 수 있겠다 바로 이어서 내끼 <목소리> 네 먹어버려 <목소리> 이말대로 저는 전체 피스 이렇게 놨다가 <목소리> 전쟁이 중이라 해선게 뭐다고 우리를 차별을 <타벌은> 하지만서도 되게 <목소리> 빵은 중요하고 알수 없는 나라 전골무 어, 어, 진짜 맛있다 너가지 파스타를 파스 좀 줄여볼까? 필자 보지 사업장으로 동그랠 파스게 동그랠 파스타는 진짜 맛있다, 날찾아보시는 우리가 먹는 거자 이제 약간 필 망상이 생겼었구나 을누구한 줘야 되는지? 주란법 서빙처럼거점 한번 드셔거 아니야? 1유로를 지 내한테는 100원짜리 같은 느낌인 거야 또 R1R 하면 스을몇번는다 말이야? 아, 맛있우유로 이렇게 돈이 많은 걸 배는 데 우리 하루에 번만원세해드 오유를 준다고? 모르겠다 오찍어있다잘랐다너먹어너좀먹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내일 날씨도 안 보고 그냥 가네.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안 주문 중 우리 진짜 흘러가는 데뭐 여행을 아이고 싶 알려줄까? 러려버려3 2씨뭐대산은 <웃음> 음, 언제지? 39 오케이 10 아저씨가 서명을 샀어 오케이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손으로 또 난냐. 나도 부치면. i 상님이 식. 예스. 이무셰프스 예스. 왜 이렇게 엉게 찍어 줘. 매일이 생각. 생각. 세요 야. 디오블로뭐했 u n n y f n n Where you from? 코리아코리아코리아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우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어리야뽀고야 뽀리야, 고리야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리야, 뽀못하뽀리어서리야뽀리 오늘 오면 한오 정도면 5만 원인가? 태워 주세요. 사인이네 알아요? 누구 1번 라인 버스 탑승했습니다. 아, 이번 네. 라인은 요 바다까지 가는 거래요. 출발. 나 이런 거 처음 타보잖아. 부도에서안 타보면. 삼억 사천. 무고 말. 계획러들은 집에 왔으니까 <웃음> 갑자기 홀린 듯이 <웃음> 시티버스 타버려 <웃음> 냅다 집 근처에서 내려버려그러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옙착 <웃음> <와서> <웃음> 세워서 오세요. 우리는 계획이 많아서 힘들었을 거야. 계획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여기도 같고. 못 갔고 저기도 어, 못 저도. 갔고. 야, 야, 야, 야, 야. 이 여행은 망했어, 이러면서. 계획한 게 없어서 망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너는 어때? 나? 너는 목표한 바가 있었나? 나는 없었고. 응. 어,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아. 들어요. 우리 여행 아. 이대로 괜찮 아, 근데 나는 <웃음> 세개세웠거든 세 너랑 안 싸우고 따로따로 따로 조기 기국안 하고. 재밌고 안전한 여행인데 아직 지갑도 안 털렸고 맞다. 가방도 안 털렸고 여권도 안 털렸고 안전하다 얘가 조금 아파서 그렇지 왜요 <웃음> 왜, 왜, 왜. <웃음> 장난이야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안전은 했다 그리고 이, 이 정도면 재밌지 않냐 재밌어 <웃음> 저녁에는 그 3대 피자 중에 하나 가고 밤거리를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성도 하나 봤잖아 올리석긴했지만둘다 다니시는 거 맞아. 빈티즈샵이 제일 재밌었다. <웃음> 시원하고. <웃음> 공기가 조금 탁해서 그렇지. 빈티즈샵이 난 재밌었다. 맞아. 이건 아직도 업로드 중이네. 어딜 간단 말이네. 이캐를 가야 돼. 캐리어를못살것 같아. 우리 그럼 돈을 좀 아꼈으니까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갈까? 바라치 <웃음> 바라치 대박 이제 다 올라갔어. 8시, 9시, 11시, 12시, 12시, 12시 13시, 14시 영상 올라가는데 9시간 걸렸다. 저희 집은 나라간 맞아. <웃음> 선글라스를 갈아껴 봤습니다. <웃음> 그냥 말씀하세요. 어차피 원한것 업테이블에서 <웃음> 얘기를 너무. 한계씩 먹자. 콜라 1할 거지? 2 하자. 그래도 되게 조심스럽게 보자. 그냥 철어리. 차라리... <웃음> 이러면서 보며져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화를 4방, 8방으로 돌려버려. 무슨 얘기들는지 알고, 불러서 너무 싫게 부르는데. 카메라가 어떻게 이 카메라. 너도 마셔? 컨디션이 좋은데 먹기 콜라랑 같이 하루를 니가 더썩걸 제가 내는뭐 입지? 내 애도 아, 마셔 아, 근데 힘만 입었을 때 힛만 입었을 때. 진짜 맞아. 내가 비행기를 타요 반인트에접 근데 어. 반바지가 뭐? 이 반바지도 맛있아스트이 스타일이야 난그때 패범 같이 하는 거 좋아 그래, 마피용 음. 같을까? 고민돼버려 이지 열나? <웃음> 얘나리가 <목소리가> <예리다. 웃음> 아니 이거 반이 지금 붉거로 나왔 와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 거지. 알나이다 앞뒤씩 라볼게요 피자 한판이0천원 음, 정도 먹은 잖아 진짜 짠있잖다 짜거든 그리 네가 3대 피자 중에 두 개를 아, 주사람 하나 먹을까? 근데 아, 하나, 하나 굳이 안 먹고 거대요 푸짓 맛있어 버요아 맛있지 까난거기가더 맛있는 거 같아 어제 공기 응, 출거없는데도 어? 엄청 맛있다고 나는 느낌으었거든 뜨거우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었 근데 내가 어제 이 도우 얘네들 짤라는데 다 맛있더라고 야도 없는데 그럼 아까 갈비캠처럼 찬물이 지금 잘잘 흘러들어 거 너무 불친는오알 너무 줄 알았는데 그게 뭐야? 불고어떡이 <목소리> 많이 흥더라 브라운은 니고브라운 근데, 근데 13.5개 많이 나왔네 대박 코페르토 요거는 자리세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호당하는줄 알았잖아 어 이제 주을 쓰네 이런 거는 테스트가 없나? 이거 테스트. 아, 저웃겨냐이같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e 거 이거. 이 마이소근인데 <놀람> 머리야, 이렇게 놨어, 머리. 좀. 말 대박 노랑이고. 노랑색 글라스 보자자왜목지랑들은효자를좀 <놀람>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근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어. 아 이거 너무 아파. 아니 배안 고프지? 어, 하먹을래 하고 음, 래 그래. 먹을래? 응. 음, 우리 과일이랑 요거트랑 물은 항상 사두자 진정이 시대의 원더우먼입다에서 어떻게 감 어떻게 감히 준표 이름이 나오게 만들어요. 아니, 누가 했어 어떻게 나 정아지야. 내는 앉은 거 <웃음> 사업하러 가겠다 <웃음> <너 웃음> 너는 저런 부자 학교에 저런 기회로 입학하게 되면 갈 거야? 어, 왕따시켜. 누구이랑 비슷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 전교생이 <웃음> 네. 왕따시켜도? 나는 친구 없이 3년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 나는 그냥 아웃사이트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많아 봤어. 나무것도 나오고 있잖아. 막, 어떡해. 불안 <웃음> 기준표가 이렇게 잔디 처음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괜 벗겼는데. 그리고 무슨 어디 갇혀가지고 추워가지고 옷 벗겨서 서로 안고 그런 것도 있었다. 맞다 맞다. 누구야? 누가 그런 거야? 너무 신기인가? S S 5 0 1이 그런 거 아니야? 수영 자국이왜 저래? 아니 너무 심한데? 저 정도면은 일부러 반고 나온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잖아. 설정이 너무 태반 아니야? 그거 하나봐요 왜이렇이 <웃음> <웃음> 시영이라서 어, 가을냥이다 가을냥도 앳댔다 어, 니 뭐하고 있어? 저 응. 어, 어떻게 샀는지 모르겠네 어, 서스타 네. 집 전에 우유로는 뭐죠? 화장실 껌난 그러니까는... 보고 씻은 듯이 다 <웃음> 피자집 전에 10.2분만 피자 오지? 어제 <웃음> 피자집 <피졌지, 웃음> 오늘 피자집 어제 피자집 그리고 물도 샀잖아 <샀지>. 물 이유로 <웃음> 어디까지 했는데 발사하고 있는데 근데, 근데 레드까지 받, 받았어? 받았어 지금 애들 이름이 여기 돈은 얼마 남았어? 우리 진짜 돈 얼마 하어응 77원 뭐일지? 는루에1 0만원정도는 10유로가 있었거든 그게 또무너본 거잖아 아니요 이러 예. 하지 마라 <웃음> 잠을 어제 너무 짠놈아 잠이 야, 뭐야 그만해라 부탁할게 <웃음> 제가 좀 하팠걸랑요 하팠는데 잠을 어제 딱 8시간 자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살이 못하에는 이걸 못 넣잖아 아 맞네 내가 진짜 위험하다. 계량을 내게 넣으니까 편죽 됐다 이제 내가 아 차례인가? 계란을 나는 안먹는꺼 진짜 연기 너무 못하는 거 같아 미연기참잘안다는걸 그 얘기한 게나 너무 웃기네 이여행 음. 이대로 괜찮을까? 나는 좋은데 이탈리아 가보린 누구랑 대학을 해 거기 어땠냐고 거기 안 갔는데 <웃음> 그 어디 갔어요? 프라다랑 근데 우리 부모 갖고 그갤러리아이 음. 프라다랑 있던 백화점 거기가 음. 백화점이거든? 그 자체가? 거기도 광고고 나폴리에서 <웃음> <라폴레는> 뭐가 썼어요? <쓰였어요>? 진요 <웃음> <왜냐? 웃음> 이탈리아 갔다가 하지 마라? 그냥 니아니 음. <웃음> <웃음> 자전거에 줄거라고 음. 음. 음. <웃음> 음. 너모들이고니 그래도 음. 저 학교 갈 거야? 니 발렌시아 가 음. 근데 저거 넘어져서 이빨이 깨지수있 그럼. 음. 더 해, 더 해봐야 되는데. 배고파요. 응. 속마음으로. 그만해. 응. 근데 탄산수로 끓여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탄산수로 그면 양파리 쫄깃쫄되는데난난 사랑해. 그래서 기억나. 하트서키크다 아, 이민호. 이민호가 가까이서 볼까? 안 볼까? 난 가끔 내 영상 보거든 옛날 영상 음, 어머! 어머어머 어디까지 걷는 거야? <웃음> 어머 진짜 젊다 그 젊을 때외소한 그게 있잖 체격이 약 어린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 딸이 남자친구랑 해외를 갔는데 보내주는 거야? 삼성 딸이나 삼성 아들이랑 찍었다고 생각해 그냥 보내줘? 줘? 왜냐면 그냥 니 보내주고 가 가을 양도 갔네? 어, 가을 양 부모님도 보내준 거야? 쟤는 저녁부터왔어 수영 킹바아 거세 잘안넣어 민호는 외국 가면 사람들이 안 쳐다볼까? 초밑이다 헐어서 너무 따가워. 눈치 볼 필요 없어. 제가 헤잇 하는 거 같지 않아? 헤잇! 나가! 여기 <웃음> 소울러스를 어, 끼고 댕겨 하나, 둘, 셋! 22.5 어, 아. 뭐. 30분 걸리나 봐? 여기 도착하면 커피라도 한번 먹었지? 짐이 줄었지? 와 이게 엄청 빵빵한 지는게 맞아 오늘 알 수가 없네 응. 그리고 내려가 지금 가스 깔끔하네 그런가잘산거 아니야? 테트리스를 잘했나? 응. 어우 깜찍해 맞아, 가보자. 가자 가보자. 응. 이아내수있 끌어가지고 당당당다 나가지. 기가마 아줌마.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자 들자. 테를 들어버려. 이거 너무 무거워 안돼. 이무 뭐가 있을까? 뭐가 본다지뭐이나 내가 혼 편했던 것 같아. 이거 이렇게 안 잡아봤는데. 야, 그러니까 발로 차지 괜찮은데? <웃음> 나도 해볼까이게 미랑 죽는 거부터 는 아, 진짜? 아, <웃음> 그래서 하고 나올고 그랬나? 데이터 안 터져버려 삐린내 나는 구두 가래 나풀 다시 나갈 바 아저씨가 뭘 보냈는데 도착했다는데 아씨, 이 들어와주세요 침 많아요 카미 아저씨 카미 카미 우리 씨 카미 는 건가? 어딨 까모 까모 아저씨 아저씨 어왔어 아저씨 아저어 아저씨 아저 아저씨 씨 택 응. 치고 다고할 평점이 좋으시더라고. 세포하다니 호는 1.0. 니노트북 1.5 킬로. 마피아의 도시에서 탈출이다. 아무 일도 <놀리도> 없이. 어떻게든 어떻게또파르셀로나로 아... 간다. 별로 힘들어. 음악. 이제 뜨거워지나요? 우리 앞에 것도 안 봤잖아. 기가 빨려 버려. 아. 공항만 오 기가 빨려 버려. 그래서 아이스아메리카노도 만드는 게 그냥 추가도안 좋아 근데 난 수박 커피가 참 맛있더라고요 수박 커피그로안좋아하는거 말이야 와, 커피 맛이 좀... 내가 안봐 피곤해 보려고 김스카맹 김스카 어둡게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왜 달아 먹마이크이프레이너한데 네가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작아가지고 오더오도오도 옷을 좀 사야되는데 초콜렛 파탑 초콜사파페이퀴치또안 좋아. <목소리가> 아, 진짜 연주를 하는 건가? 누구를 따라준 줄알았 내가 박수 치는 까야저 고양이님 이동그이랑 어디서만 인는 고양이. 박수를 찍을 어아는 눈빛이 엄청 <목소리가> 우리가 공항에서 내리면 공항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아칼루냐 갑자이 정도대로 따라 먹으면 데 되게 편리한 데 에로틱 유지엄이 <웃음> <볼> 있는 성애물 정신을 볼수 있는 이유한국 나각은안들나한을 했거든 우리 마지막에 스쿨푸드 먹는 장면을 계속 봤어 스쿨푸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막 김치가 떠오르고 그렇고 나. 나? 라면을 먹어서 한달안 먹고 집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린카드 라면 먹어도 당연이 음. 없을 것 같아 나한국에서부더 더 라면을 응? 많이 먹었어 이 모든 원유는 워듀. 라면이야 라면 X 라면 두고 오지 마세요 여행을 왔는데 왜 라면 먹고 있어야 되고 5일이니까. 잘 짜면 우리가 외곽을 가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 둘다못 짜서, 니는 외곽까지 못짜 시간이 맞아. 되면 갈 수도 있잖아. 시간이 안될것같은 <웃음> 그냥 바리만 한 번, 다 아, 일주일 있어보고 싶어데 바리는 미련이 똑똑이야. 우리 언제 탈수 있는 거 15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거든. 근데 아무도 안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